처음 발견한 태국의 미용실. Hi, can I g 에서 a haircut? Yeah. h 원에서병원 now? Mm -hmm. It's okay. can, can i take a video r l i <목 <목 어? <목ulo> <목ulo> uh, okay, <아, okay. Okay, o k a 뭐.. 스타일.. y o 거안물어오시네 o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y 오케이 y o k 데 y okay, okay, okay, okay, o okay, o k 400 and then include wash air. Mm -hmm. Uh huh. h o u a o h w long have you working in the health s r e a h m h l n lah? h g Ah, how long? Ah, how h how long? a t h o long? o w o n h o w long? Ah, o w l o n a o o n Ah, n a p how o n k i w n g h w n Ah, h o u r o h o l Ah, o w n g a h o long? o l o Ah, l Ah, how long? h o w long? Ah, how long? h how long? a o l h l g Ah, h o o n g h how a o n o h o h a n w h o n <웃음> <웃음> <웃음> 10년. 헤니얼. 와 여기서 일하신지 10년이 됐대요. <웃음> <제일> <웃음> 희귀게 나오는 요트가시원시원하시네 음. 음. 근데 가위 주제를 저렇게 하면 많이 짜리겠네요 클린 샴푸. 오케이 가. 오케이 okay, 가. 어. 오케이. 아. 아? 어 오케이. 스탑 네. 베트만 에서 머리 자른거랑 비슷한데? 출담배라안하다니까 나. 어? 아 앞에 가가아가 어. 허리. 아,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아. Nope. Oh. <웃음> 어 아, 네. 어? 근데 리 전에 스를다는거아대가됐0 응. okay, oh, <웃음> <and 웃음> 0 And then I just wondering, can I work in here just one day? 오, oh, okay. oh, no, no no have to pay <laughs> well, well, y u if I w a n here just one day. <laughs> j u one day b o u a y y o u have t o h a a a 되게 코트도 시원시원하니 빨리빨리 잘랐는데 가장 단점은 지금 지금 일단은 제가 M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 앞에다가 수출 다 쳐버려 놨잖아요 앞에 안 그래도 머리속도 없는데 수출 쳐놔 가지고 라인 따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여기는 일자, 여기는 둥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머리를 감고 왔는데 전체적인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?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느낌상? 이 부분을 이렇게 쳐 올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파져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여기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길이가 아까 바리깡으로다 쳐놔 가지고 여기가 없어요 네, 뒷머리는 뭐 그렇게 막 신경을 안써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스타일이 틀리다? 한국 사람과 태국 사람의 스타일이 조금 틀리다? 여기서는 에 맨날 이런 투블럭이 오는 게 아니고 맨날 이렇게 올려치는 사람들이 오,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런 거지 않을까. 트랜젠더 디자이너를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나름 재미있게 머리 잘랐던 것 같습니다. 머리가 너무 떠가지고 이는 다운펌을. 혹시나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꿀팁이 있다 그러면은 너무 위에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조금 각지겠다 싶은 정도에서 한 단만 더 위로 이렇게 한 단만 쫙 붙여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가지고 안 달라붙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다운번 발라놓고 몇분 방치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면은 일단 15분 잘안 달라붙었다 하면은 다음번에 하실 때는 에 그것보다 좀더 길게 딱 봐도 엄청 잘 붙었죠? 이게 15분만 이렇게 냅둬도 웬만한 머리들은 다 이렇게 잘 달라붙습니다 음. 짧게 요 역시 남자는 다운펌빨이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